와 이거 진짜 밝은데 와 <웃음> 와, 완전 대낮인데요 대낮 여기 어, 한번 꺼봐주세요 꺼봐주세요 와 이렇게 어두운데 와 진짜 밝다 다시 한번만 켜주세요 와 지금 이 정도면은 한밤중이라도 <웃음> 진짜 대낮처럼 작업할 수있겠는데와 대박 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공급 을라았습니다 드디어 파이플라이 LED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어두운 현장이나 밤에 작업을 하실 때 넓은 반경을 정말로 밝은 빛으로 비춰서 이렇게 작업을 할때 편하게 하기 위한 투광기라는 제품을 또 소개를 시켜봐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제 CA-50W2라는 모델과 c a 5 0 100W라는 모델 이두 가지거든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또둘다 빨리 한번 열어서 어떻게 생겼고 얼마만큼 밝은 빛을 내는지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제요큰 게요. CA-100W인데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0.5W의 LED가 200개가 들어있습니다. 200개. 그래서 100W라는 용량의 스펙을 가진 LED 빛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CA-50W2라는 모델인데 이제 여기에는 하나에 0.5W의 LED가 10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0W라는 스펙을 낼수가 있는 빛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50W2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일단 간략하게 외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뭐 일반 LED 투광기랑 별반 차이가 없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요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요. 요 스위치가 방수 스위치입니다. 방수 스위치. 그러니까 일반 보통 지금 투광기에 스위치가 안 달려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달려 있다 하더라도 일반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혹시나 현장에서 비가 내리면 스위치 쪽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나기 마련인데 이번에 지금 파이플라이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방수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요 2구짜리 같은 경우도 요즘 빨간색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 여기. 50W 제품 같은 경우는 각각 개별 스위치가 달려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노출식이 아니라 방수 커버로 덮어씌워져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제품과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에 지금 보통 LED 스키등이 달려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높은 스펙을 가진 것들이 뭐 10W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LED 스키등 하나가 10W라는 걸 가정한다면 CA 50W 요한 발로 스키등 5개가 합쳐졌는 만큼의 빛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CA 100W 같은 경우는 100W라고 하니까 진짜 빨리 또 이게 어두운 데 가서 뭔가 빨리 한번 또 비춰보면서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두 가지 제품을 직접 한번 비춰보면서 어느 정도 밝기를 내는지 스펙이 어떠한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와서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놀람> 자, 이제 이번에도 제가 이제 CA50W 두개에 달렸는 거랑 CA100W 제품을 어느 정도 빛이 나가며 얼마만큼 밝게 비춰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올라왔거든요. CA50W2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CA100W 이어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CA 50W 2구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 개별 스위치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밝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만 작동을 시켜서 쓰시면 되고 혹시나 나는 좀더 넓은 반경을 밝게 쓰고 싶다. 그러면 둘다 스위치를 키면 되는데 일단 요 하나만 먼저 스위치를 켜봐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와, 50W 하나만 켜더라도 지금 지름이 한 20m까지는 빛이 다 이렇게 날아가서 환하게 비춰주는 느낌이고 여기서 한 개를 더 켜게 되면은 와, 지금 더 밝아지신 게 보이죠? 야, 이러면 진짜 대낮이다, 대낮 이제 CA 5 0트 2구 같은 경우는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한번 돌려봐 주세요 이렇게 한쪽은 이런 식으로 이쪽 면을 비출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양 사방을 다 비칠 수가 있죠 사용하고자 하는 지금 환경에 맞춰서 한쪽에만 집중해서 쓸 수도 있고 양쪽 다를 이렇게 비춰서 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각각 개별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하나씩 키셔서 써도 되고 이렇게 켜서 사용할 도수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아래위로도 지금 각도 조절이 되고 오, 올릴 수도 있고 와 그리고 끄면은 와 진짜 아무것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시 왼쪽 것도 꺼주시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와이정도 어두웠는데 정말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C100W 모델인데요 C100W 모델 같은 경우도 스위치가 달려있습니다 방수 스위치가 달려있고 작동을 한번 시켜서 또 밝기를 한번 비교시켜 봐 드릴게요 자 한번 켜봐 주시겠습니까? 와 진짜 아까 전에 50W 한개 켰을 때랑은 진짜 비교가 될 만큼 밝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레이저 삼각대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원래 투광기 삼각대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지면에다가 놓고 쓰실 분들을 위해서 지면에 놓고 쓸수 있는 브라켓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면에 쓸 수도 있고 레이저 삼각대가 있어도 쓸 수가 있고 투광기 삼각대에도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옆에 있는 요 지금 이구짜리랑 크기 비교가 딱 되시죠? 오른쪽 게 지금 50W짜리고 지금 왼쪽 게 100W짜리인데 크기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와1 0 0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밝은 게 보이실 텐데 내려가서 또 말을 이어 나가볼게요 자, <웃음>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사용을 하고 와봤는데요. 일단 이 100W의 밝기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정말로 밝았고요. 일단 이렇게 스펙이 밝고 괜찮다면 금액이 더 비쌀 것 같았는데 2구짜리 이렇게 다리가 포함되는 세트가 9 5 0 0 0원 정도고요. 100W짜리는 머리만, 그러니까 머리만 들어있는 게 지금 7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50W 2구짜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렇게 머리가 두 개가 달려야 되다 보니 포함되어 있는 삼각대만 딱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베가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세 가지로 나이를 해놔봤는데 이렇게 놔두고 쓰시는 작업이 유리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면 브라켓이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레이저 레벨기를 거치할 수 있는 삼각대에도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브라켓이 따로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19짜리 삼각대인데 이렇게 19짜리 삼각대에는 구매하셨을 때 들어있는 이 몸체가 바로 장착이 되는데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라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50W 2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스위치가 있어서 하나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한쪽 스위치만 눌러서 사용을 하셔도 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둘다 사용할 때는 스위치를 각각 눌러서 쓰시면 되고 2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를 만약에 반대로 주면은 양쪽 다,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을 각각 이렇게 두 군데나 비출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둘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스위치가 방수 스위치가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투광기 자체도 지금 IP 등급 65라는 등급을 받아놨거든요. IP 등급이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IP 6, 6은 지금 완전 방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미세한 먼지라든가 모래, 어떤 고체가 들어오더라도 다 막아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6 다음에 오는 6 5의 5는요. 여기 두 번째 오는 숫자는 물이 튀었을때 얼마만큼 잘 막아주냐인데 파도가 치는 완전 잠기는 정도가 아닌 어느 방향에서 물이 다 쏟아 붙더라도 안 들어가는 정도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는 외부에서 사용하다가 비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맞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스위치도 방수 스위치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란 요점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까지 파이어 플라이라는 제품, 손전등, 작업등 그리고 투광기까지 제가 모두 다 소개를 시켜봐드렸어요. 일단 이렇게 국내 브랜드가 정말 괜찮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출시했다라는 점이 너무 반가웠고 소개를 하면서도 내내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LED라는 제품이 한 10년, 20년 전에 나왔을 때 비한다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대량 생산을 하고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됐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또 불량률도 많아졌어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렇게 투광기든 손전등이든 이런 것들을 AS가 안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여기서 LED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지만 AS가 안될 때참 정말로 많이 곤란한데 이렇게 지금 1년동안 무상 AS가 되고 모든 부품을 다 가지고 직접 AS를 다 해준다라는 부분이 정말로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세 편의 영상을 통해서 혹시나 LED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LED 제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사용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하여튼 이렇게 또3편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또맨 마찬가지로 f l y f l 한국본사에서 이투광기 50W짜리 2구 그리고 100W짜리 1구를 각 10분께 와 지금 혹시나 어두운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혹시나 이제 신청을 하셔서 당첨이 되시면 꼭 사용을 해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거든요. 이제 항상 하시는 대로 여기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제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LED의 마지막 쿠키 영상인데요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장에서 220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투광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일단 스위치가 달려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또 현장에서 간혹 가다 보면은 스위치가 없고 그냥 바로 꽂는 순간에 전원이 들어오고 빼는 순간에 전원이 꺼지도록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스위치가 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꼽는 것보다 전원을 꽂고 나서 스위치 온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 쓰고 나셔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코드를 뽑기 보다는 스위치를 off 끄시고 코드를 뽑아 주셔야지 이렇게 지금 50와트급 100와트급 처럼 어, 전기가 소모가 많이 되는 LED 제품 같은 경우는 수명을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요 부분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